자, 이제 아랫부분은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 레이어의 공간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레이어에 픽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의 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레이어를 먼저 만들기 전에 이 레이어의 크기만큼 선택 영역을 하나 만들 거니까 자, 설명 3 폴더가 얘죠. 안에 요 부분. 자, 얘는 이미지 자체는 지금 네모구요. 네모가 동그란 마스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 클릭 하시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잡는 어떤 도구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자, 이렇게 원형으로 똑같은 크기의 선택 영역이 나오죠. 자,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아무 색깔이나 좋으니까, 자 저는 그냥 빨간색 할게요. 아무 색깔로 여기다가 색을 채워 넣습니다. 자, Alt Delete, Ctrl Delete 기억하시죠? 자, 정경색을 채워 넣고요. 자, Alt Delete해서 채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정 중앙에 맞춰 줄 거예요. 자, 이정 중앙을 맞추는 작업을 할 때도 여기서 이만큼 공간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 그냥 약간의 눈대중이긴 합니다 자, 셀렉트 도구 중에서 네모 셀렉트 도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당히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움직여 놓으신 상태에서 가이드를 여기 맞게 쳐주시면 뭐 1,2 픽셀 차이는 나겠지만 이만큼의 공간과 동일한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맞춰졌, 맞춰졌으면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삽입을 할거예요 삽입을 하기위한 이미지를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폴더를 잠깐 닫았었거든요 자 여기서 디자인 실습 자, 여기는 아이스박스 이미지가 필요하죠 자, 아이스박스 이미지를 가져와서 Ctrl-A, 컨트롤 Ctrl-C 컨트롤 복사하시고 여기 놓은 다음에 Ctrl-V 하신 다음에 자 얘를 이 레이어하고 이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자 알트 클릭 하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요 자 들어간게 잘 안보이죠 그틈머리만 살짝 보이네요 이동 툴로 이렇게 싹 움직이시면 속에 있는 걸로 보일겁니다 자한 이정도 맞춰놓을게요 이정도 맞춰놓으시고 좀 어두우니까 자 컨트롤 L 레벨 열어서 이런식으로 자 밝기 보정을 약간만 해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이제 잘 보일 거예요자 그리고 테두리를 이제 한번 쳐야 될 거니까 어, 테두리는 위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3,4 폴더 안에 설명 3 여기에 먹은 테두리 예죠 fx 를 alt 컨트롤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여기 두시는 게 아니고 여기 두셔야 돼요. 원형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원형의 테두리를 칠 거니까요. 자 여기에 마우스 놓으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테두리 효과, 스트로크 효과가 복사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글자 여기 글자도 있죠. 글자도 컨트롤 J 누르면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가 되니까 얘를 어제일비로 폴더 바깥으로 끄집어내시고요. 얘는 이제 닫아 버리시고 같은 위치에 지금 복사가 되어 있어요 Shift 잡고 드래그 해서 그대로 내린 다음에 뭐이 정도야 예, 눈대중으로 적당히 이렇게 커서로 샤샤샤샥 방향키로 샤샤샥 움직여서 맞춰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문구 자 문구를 요거는 신선한 배송을 위한 아이스박스 포장 자 여기 더블클릭 하셔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완전히 끝이 났죠. 자, 얘네들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그룹 해서 묶어주시고요. 이름은 설명 5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폴더를 통째로 여기다 또 복사를 할 거예요. 자, 폴더 복사할 때 이동 툴, 오토셀렉트를 풀고 자, alt를 누르고 이게 커서 모양이 바뀌죠 이게 복사를 통째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Alt를 누르고 Shift 잡고 드래그 해서 여기에 두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Ctrl T를 누르면 중심점이 여기로 보입니다 이 이유는요 클리핑 마스크를 속에 집어넣은 이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가 실제로 크기가 이만해요 사진 자체가 이 동그라미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보여줘서 요만큼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통째로 컨트롤 l t 해 보시면 여기에 센터가 잡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요 가이드라인에 센터에 맞춰 주실 때는요 어, 눈대중으로 약간 맞춰 주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약간 치워놓고요 여기 레이어 있죠 여기 레이어를 기준으로 맞춰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설명 3,4에서 이 부분이 설명 3인가봐요 그죠? 이 부분 선택하시고 가이드를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에 딸깍하고 예, 걸리게 돼요 그 딸깍하고 걸리는 게잘안 되시면 그 딸깍하고 걸리는 가장자리 기준은 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요놈 요놈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딱 하고 예,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안 난다 그러면 또 컨트롤 클릭해서 아예 그냥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또딱 하고 걸려요 얘는 무조건 걸려 있는 겁니다. 자선택 영역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풀어주시고요. 다시 여기 설명 5 폴더. 카피된 거 통째로 가시고. 아 헷갈리니까 그냥 이름을 아예 바꿀게요. 6. 자이 레이어죠. 여기 자 선택하시고 이 가이드 있죠. 까지 시프트 자꾸 쭉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안에 열어서 이거 교체하면 되죠. 그리고 글자 바꾸면 되죠. 자 우선 글자부터 바꿀게요. 자, 글자 긁어서 복사하시고 더블클릭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고 이미지는 지금 당장 지우지 말고요. 자 우선 이거 냉장차 이미지 가지고 오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를 찍고요. 부, 붙여넣기를 하면 이 레이어 위에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컨트롤 V 하시면 사이에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버려요. 그러면 속에 들어간 상태가 유지가 되죠. 어,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적당히 옮겨서 사이즈 조금, Alt Shift 잡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냉장차, 빨간 부분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원 틀에 딱 맞게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럼 끝. 다 끝났어요. 오, 그만 끝났네요. 생각보다. 자다 됐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일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렇게 올리고 설명 1, 2 올리고요. 설명 3, 4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이렇게 바꿔주시고 두개 묶어서 그룹하시고 설명 5, 6 됐죠. 자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작업이 다 끝났는데 밑에 보니까 우리가 캔버스 크기를 조금 많이 늘렸네요. 필요 없는 부분이만큼 나왔으니까 이걸 자르겠습니다. 툴은 크롭 툴 사용하시고요. 클릭을 하면 캔버스 전체의 크롭 영역이 나오거든요. 자 하단 아래쪽에서 드래그에서 이정도까지 올려서 필요없는 부분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마무리 세이브 한번 하면 되고요 자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어 얘가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저장을 해서 jpg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스마트 에디터를 올리게 되면 어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그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를 볼때 어, 이미지들이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다운로드가 돼서 요것들을 자, 잘라서, 예, 낮게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